뭐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첫 판, 두 판, 킬당 2,000원 대박 미션. 오케이. 오늘 안구사, 에케, 엠포. 일단 스나보다는 이세 개를 조금 많이 할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또 유튜브 각이 최근에. 자, 일단은 첫판, 두판, 첫 판, 두 판, 첫두판 킬당 2,000원 미션. 오, 왜 이렇게 빨리 와, 검. 어 저, 저, 오, 드럼이 빨개졌어, 거의 껌해졌어. 자, 눈동 들어주세요. 어이구야. 뭐어 깜짝이야. 나이스 일다와 나이스 일다자 6킬 일단 흠이. 어우 잠시 아프다 대장형이 먼저 쏘면은 저쪽으로 쳐다보겠지? 난 그때 노린다 어, 대장형 역시 오 역시! 한돼 아우! 진짜! <웃음> 대장령 속으로 내 욕하겠노! 제발! 가복들! 와! 건도 3명이다! 뭐야! 하나만, 제발! 눈통 앞둘. 둘다 반피. 아우, 까비, 까비. 아, 바보야, 나. 아, 잠깐만. <웃음> 죄송합니다. 붕어다, 붕어. 자각 걸리자, 깜빡했다. 나 대답까지 했는데. 어, 일단 괜찮은데? 어, 이게 빙샤야? 방입이랑 방이 퍼가나? 이나 아니, 왜? 아니, <웃음> 네, 일단 액캠 한판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그러면 음... 음... 음... 음... 왔잖아 아까 오케이, 어, 엘키가 좋은데? 뭐야? 자, 나는 바이칼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좋아요, 포. 좋습니다. 스프레스. 아야. 아니 근데 우리 편왜 이렇게 백업 좋아? 혼자서 지르니까 그냥 다 들어오시네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냉커피님 안녕하세요. 아니요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어, 뭐다, 여기? 커머? <놀람> 죄송. 증정. 나이차. 자, 점수 15,000점 받아주면서.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쿨피 형님, 셰프 형나 있다. 자, 미사일 킬자 3,000원. 이제 세 미션이에요. 자. 바로 갑 어. 나보다 먼저 간사람이네기다 딱 되셨구나 아, 오케이 자자킬 자, 많이 따라고 하셨으니까 네 어, 아, 반샷 있네. 아까 가스도 초반 킬은 잘 됐거든요. 가스도 두 판만에 6킬이었는데 가연이 페이스를 이어갈 수있을려나 파마스로 30킬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자, 일단 어쨌든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목 캔디 값 열심히 벌겠습니다 저의 목 건강을 위해서. 뒤 밑. 퍼 와, 아. 아, <웃음> 어, 당연하지. 야, 요새 전혀 안먹가면은 게임 못 해요. 힘들어서. <웃음> 아까 크게 싸셨으니까 사주셨으니까 너무 무리 안 해주면 됩니다, 굴비 형님. 예, 어, 라스트 어시. 짝띠를 가고 싶은데 지금 짝이 우리 네 명만 가가지고 네 명이 나가가지고 짝띠가 사실 파머스가 아주 야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셔터는 너무 넓어 그럼 제가 공간을 좁히면 되겠죠? 이렇게 딱 지나가는거 아 역시 아시네요 제 세상에서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와몇대만 쳐야 되노? 자 그리고 저한테 강한 구역 바로 여기 갑니다 핀 안되셨습니까 형님? 아~~ 옆계피 이번 아이디가 죽기 싫어 확실히 딱 취약 구간이 나타나네 근접은 진짜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갑자기 넓은 막큰 중간이 나오니까 아직 머리 하얘지는데요? 저하나 아, 아 솔직히 지금까지만 해도 진짜 이거 키가 3,000원이기 때문에 벌써 지금 5 7 0 0 0원이요 57,000원 와 야무지게 정립 중 여기서 살짝 이제 찐 미나께 모드 미션이 나온 괴물 모드로 가야 3 0킬을 찍는데 과연? 아, 도포했다 나. 짝솔 때. 아, 자꾸 1킬에서 끝나네. 이, 이게 지금 쿨피언님 캐릭이라서, 쿨피언님 좀 지켜주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공개 때 우리 자네. 아, 이거 봐. 자꾸 1킬로 끝나. 쿨피언님 괜찮으시죠? 지금 그, 막, 긴장하고 이러신 거 아, 아니시죠? 이왕 이래 된거 그냥 오늘 쿠피 형님 아이디 한 번, 명성을 한번 휘날려 봅시다. 아 원래도 명성 높으시지만, 제가 살짝 일조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비랑 막 이런데 좀 별로 소득이 없어, 지금 공격 대 그죠? 그럼 어디 가야 되느냐? 좁은 공간. 뚫을 때가 지금, 여분 좀 빡센 것 같고, 아, 이거 쿤통 우리 같이, 쿤통 탐험대 없나? 쿤통 완정대? 와일키하고 죽을 뻔 일킬도 못하고 죽을 뻔 그렇죠 일단 안 죽어 와자 <웃음> 나는 가끔하게 갑니다 가는 사람이요. 나는 가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자 깔끔하게 일단 2 7킬 하면서 30킬로 놓쳤지만 얼마죠? 아, 아 너무 죄송한데 근데 아쿨평이